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퇴사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너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두달 동안 다닌 회사를 회사, 퇴사하는 날이에요 어, 두달 두 동안 다닌 거라 별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퇴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인생 처음으로 그런 도시에서 회사다운 회사를 다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퇴사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던 저희 사무실 분들한테 조그맣게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마카롱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스 쿠키 이런 것도 사가지고 감사하다는 쪽지랑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분실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러 갔다 와 됐었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바쁜 아침을 보냈어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귀여운 카드를 득템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빨리 노트를 써가지고 여기 붙여서 책상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썼어요. 놔두면 되겠죠? 이제 갔다 <웃음> 마지막이에요. <웃음> 네, 오늘 마지랑이에요 <웃음> 아니야, 내일부터 나온 거 아니었어요? 오늘이었어요? <웃음> 오늘이에요, 오늘. 아, 밥 같이 먹었어. 아무것도 없는데. 아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눈잘 <나 진짜> 뜨네요. <웃음>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아, 중간 글씨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씨체가. 제가... 언제 가세요? 저 10일날 가요. 아예 떠요? 네 떠요. 어디? 전 미국으로 가요. 미국 어디? 저도 모르지만. 저 보스턴에 살아요. 어 오, 멋있다. 원래 살탈되데요 잠깐 한국네네 네. 방학이라서. 와 아, 진짜 대박이다. 언제부터 원래 그 미국인이었어요? 아 미국인은. <웃음> 중학교때부터 가고 살았어요 아부럽이몇 개월이요? 아 4개월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 돼가지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3월에 들어왔어요 몇 살이에요? 저요? 네. 저 엄청 어린데 아, 아 진짜요? 네. 아저 늙어 보인다요몇 년생 이에요 4학시도 저 99년생 아니 애기야 네. 차이가 는거아요 진짜요? 네. 12살 차이가 요 진짜... <웃음> 대박 외국 가사면 인종차별 사는데 무서워요? 아, 아 인종차별... 있어요? 아, 근데 막 엄청 대놓고 막 뉴스 나오는 그런 거를 제가 뽑보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막 니하오 막 이런 거... 아뭔겠 그런 거는 한 번도 있었어요 근데 어, 뭐시무시 뭐시 이렇게 해요 <웃음> 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다? 거까지요 어, 직항 타면 한 14시간? 우 진짜 모르 <웃음> 직항이면 14시간 정도 <웃음> 이것도 주셨어요 음 네, 마지막 날일을 근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<웃음> <10년 뒤에. 웃음> <뒤에>. 네? 네. 년 아마도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늘 직장인이 사시는 거. 그리고 나는 퇴사해서 자유시가 <웃음> <웃음> <좌우니까 주의해서 하세요.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나도> <웃음> <Thank you>. 얘기하면 내가 되게 쫑이다고 봐봐 다 그게 시그니게시그니짜도맛맛먹었어 아, 아, 아, 먹방, 맛있다 <웃음> 이게 가지라고. 아, 이게 유린기 유린기? 가지 나올거에요. 그, 닦고 들어가야지. 이거 당근이랑 빼볼거에요. 비벼주세요. 비벼주세요. 먹여달라고 하네. 너무 예쁘니까 와. 오늘, <웃음> 오늘 어제보다 많이 웃자가 더잘 나왔네. 오늘 어제보다. 나 저번에 오늘 어제보다 많이 웃자 <웃음> 마신 것 같은데. 저 이거 아니야. 네. 치즈플레스인가네 아, 어, 치즈플스 아. 어. 진짜. 어제보다 많이 웃었다. 정정이, 무슨 쇼핑을 좋은 거 아니야? 어 진작 해야 돼. 왜 이제 다들 맥주 한잔 크게 뭐가 재상해 지금. 아니야. 왜안 <웃음> 왜? 너네 배 하씩 가져. 배 이거 안준다 내가 못는다아니라안미안한데 이거 다침대였거든죄송합니 이거 뭐라 하지? 소믈리에 라나 소믈리에. 소믈리에. 아. 야, 난너못 들었어. 안따 주신다고 했잖아. 아니, 뭘 들은 거야? 얘는 왜 이래?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나 집에 갈래. 냄새 흔들어가지아 <웃음> 진짜 막버리고 싶어 한재현이랑 먹었던 와인 생와그 무슨 <웃음> 그때 안는이랑 거의 똑같잖아 그래 너 사진 올렸잖아 <웃음> 아다 안니너나도 정글 너무지 야, 진짜 개구막. 이만뭐 음 트레이더스조에 크래커랑 그 브리치도 진짜 맛있대 그래? 그래? 트레이더 그 트레이더쇼? 거기 그.. 아마 그, 여기는 딱딱 거기 거, 거, 여기 여기 앞에 저, 있어 프루덴셜 있어 프루덴셜 아, 네. 그래? 본 기억도 안 진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스토리 오랬다? 진짜. <웃음> 진짜 내가 처음으로 집에 가볼 생각할 아 만나서 <웃음> 놀면서? 아, 오늘 아연이유튜브에또 영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워 주시요제 퇴사 축하해주세요 퇴사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회서 사랑실한테 <웃음> 저 다만 퇴근을 아